아, 113 질문이죠 어,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겠습니다 제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그열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20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어, 열 번째 개명이 탐내지 말라죠? 이게 무슨 개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네. 이게 마음에 관한 개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제 10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네. 첫째 금하시는 것이 여기 답의 앞에 부분이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마음에서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지금 열 번째 계명이 근데 마음에서 욕망 자체를 이렇게 품지 말라가 아니에요 욕망 자체를 품지 말라가 아니라 그 죄된 욕망을 생각하고 그걸 키워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된 욕망이에요 마음에서 품게 되는 죄된 욕망은 뭘까요? 뭐가 우리 마음속에서 품어지는 죄된 욕망일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 기억이 안 나죠? 예, 그 지난 시간에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찾는 것이 죄된 욕망을 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 욕망을 갖는 그 욕망이 우리한테 행복 기쁨 만족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욕망이 이 행복을 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거 그게 죄된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골로에서말씀에서는 그게 탐심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마태복음 6장 21절을 가볼까요? 마태훈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너의 마음이 있대요 음,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웃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나 자녀가 이렇게 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질이나 자녀가 이렇게 보물이 되죠? 원래 우리도 생각해요 아 물질이나 자녀나 명예나 이런 것은 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어, 양심이 있지 저는 물질이 내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물질이 돈이 자녀가 내 보물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이것들이 물질이나 자녀들 이것들이 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치의 그 나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확인시켜주고 또 거기서 어 나의 기쁨이 맛보아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보다도 더내 <웃음>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게 물질이고 자녀든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거기서 자꾸만 발견되고 그거로 확인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것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10개 명 전체는요, 1개 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호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게 1개 명이죠. 마지막 10번째 개명은 뭐예요? 네, 뭐,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아라. 1개 명과 마지막 10번째 개명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탐내는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나외내 앞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십계명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결국은 내게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내게 있는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거 보물 바꿔라라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이렇게 사는 거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을 포괄하여서 일계명과 십계명이 딱 싸고 있는 게 뭐냐면 너 보물 뭐야? 네 보물에 흐르고 있는 마음, 그 마음, 그거 바꿔라. 이게 우리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지금 요약하여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잠언 이십삼장 이십육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함께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 딱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난 어,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 너의 마음 나에게 줄수 있겠니? 네 마음을 다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쭉 보고 여러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행위적으로 나 이건 안해 난 이거는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우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거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쉽게 명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길 원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된 욕망이라고요 어, 욕망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내 아들아 마음을 나에게 나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는 그 마음이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가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쪽에 마음이 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키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그렇게 설교할까. 말씀을 아주 잘 전해도 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그럼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교회 빨리 크게 하라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우리 113 질문의 뒷부분 보세요 답 뒷부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명이 간단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누어서 달라고 하지 않고 난네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난 너의 마음 다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주고 뜻 주고 힘을 달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하라고요. 다 달랍니다. 다 마태오미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어렵도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복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운명인 우리고 그리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장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부로 우리에게 일부만 부분만 우리에게 준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한테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쓰셨어요. 마음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것들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겠지. 이렇게 마음을 쓰셔서 옅다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준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놓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모든 것을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겪으시고 우리를 얻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께 줄수 있습니까 그럼 우린 뭐예요? 바지적으리예요 빈껍두기예요? 뭐그 그, 맞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주신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주셨음을 만난 복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빼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를 우상이라 말씀하시고요. 지극 그것을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룸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안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나눴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존재 가치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안 기쁜가요? 예수를 믿는 게안 기쁜 사람은 예수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주지 않는데 그곳에서 발견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지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다하여 준 것을 받은 게 뭔지를 못 보는 거죠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열 개명에서 마음에 관한 개명을 물어볼 때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너 연보하고 너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내가 그거 참 안다 그런데 그거 왜 하니 너왜 예배하니 너왜 기도하니 너왜그 사람을 사랑하니 이유가 뭐니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로 마음은 흘러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그 나의 어떤 행위에게로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 모든 죄를 무엇이 미워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이? 마음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 미워해야 되냐면 마음이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10편 97편 10절 함께요 여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음,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요 둘다 보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먼저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뚫고 나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시면서 그죄 질질 끌려다니며 고통 겪고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오케이.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저주받고 처절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 운운하면서 그래 이래도 좋고 하나님이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책임지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죄를 저뭐난 연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너무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또 죄를 저도 또 용서해주셔. 봐봐 어?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 타이어 펑크도안 났잖아. 어? 봐봐 내가 그뭐 무슨 일도 안 생겼잖아. 어? 죄를 짓, 짓기 전과 후 아무 일도 없어. 그래 오늘도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여러분 어, 그 천로역정에 보면요 음, 그참 가장 그 인상적으로 남는 두 인물 중에 하나가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구구절절 하는 말이 다오라요 그러니까 수다쟁이죠. 다오라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수다쟁의 특징, 그 죄를 슬퍼해요. 근데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죄를 혐오하지를 않아요. 늘 죄를 지적하고 이건 죄야 뭐 하고 나는 죄 안질 거야 회개할 거야 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수다쟁이가 결국 구원에 참여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아.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지를 않아. 이게 와닿나요?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슬픔은 인정하나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포장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정말 죄를 나는 미워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개명이 나한테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예요. 어? 모든 죄를 미워한다는 부분에서 내 마음이 죄를 지금 슬픔을 넘어서 나는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죄를 혐오하고 있나? 극혐하고 있나? 미워하고 있나? 정말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눈 살짝 감고 죄를 슬그만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열 번째 개명 앞에서 진지하게 대물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뚫고 나온 그 사랑을 뒤집어 쓴 피를 귀흔복이쓴 하늘의 복된 신부예요. 교회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 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한다. 세 번째요. 뭐라고 돼 있냐면 113문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대요. 모든 의의를 좋아한다. 의무감에서 또는 책임감에서 또는 음 어떤 직분이 주는 음 그런 그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어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의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 어떻게 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잖아요. 고난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이런 것을 아니 고난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예배를 예배를 어떻게 다 어? 은혜가 돼야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그 죄된 마음 속에서는 그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의를 언제든지 좋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를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성도의 교제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에레메 미 31장을 보세요 31장 귀한 말씀이죠 31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어때요? 그 이때 맺어진 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지금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때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이 그걸 받았는데 십계명, 마음의 계명을 받았는데 마음의 계명 속에 있는 것은 모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좋아하라는 것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모든 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 언약을 지켰대요, 깨뜨렸대요, 못 지켰다는 거죠. 네, 보세요, 못 지켰답니다. 그러나 33절 함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으로 이들을 끌고 갔을 때는 돌판 따로 나의 마음 따로 따로따로 따로. 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이 돌판을 내 마음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언약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새 언약이 뭐예요 이 돌판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내가 네 마음판 신비에다가 너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 나의 마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넣으시겠답니다 마,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겠대요 어, 새 언약으로 내가 맺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요 어, 세원 이기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거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새겨지게 하겠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넣어주겠다 그거죠 신약에 와서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돌판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의를 좋아해? 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는데도 나는 그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를 좋아해? 의의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되었을 때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새 언약으로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 안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벌어진 것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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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 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그피로능히 죄를 하지 못하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 한몸을 이 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위하여 한몸을 예배하셨는데 보세요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켜 기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이 말씀이 신약의 교회들한테 그대로 왔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시편 40편에 이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40편에.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어떤 걸 누렸는지 보세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었을 때 8절 함께요 나의 하나님이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가 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신약의 백성들만 주의 뜻을 즐기며 그 뜻을 즐거이 행하는 그런 존재만 된게 아니라 구약의 다윗도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기뻐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겨? 어떻게 의의를 기뻐해? 의의를 어떻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미워해? 내가 어떻게 의를 즐거워해? 그렇죠? 내가는 못 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죄가 미워지고 의가 즐거워지고 사랑해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그리고 영적 열망을 품는 마음은 오늘 열 번째 개명에서 가져라 노력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의 마음에 있느냐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가 그 십자가가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의 열 번째 개명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고 죄를 미워하라 하시고 의를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거라면 내 안에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마땅함을 확인받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입증해 내시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에덴 개혁장로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주고 권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에 있었던 보물들이 세상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자녀였고 돈이 없고 출세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고나 보니 이제 내 마음의 보물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가졌다라는 삶의 실질적인 증거가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 말씀 앞에서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구원의 백성인 다윗은 이것을 누렸고 히브리서신을 받는 믿음의 독자들도 그것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즐거워하는 남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